진짜 엄청 개냥이다. 표정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풍남 <웃음> 음식도 되게 맛있다는 것도 알았고, 고전 잘 되는 거 같아요. 자연. 포즈취해봐요 어떤 포즈든. 그 뒤도 안 보고 가야되는데 <웃음> 모르는 사람 <웃음> 어우 잘 나온다 여기 두분다 굉장히 이쁜 척 하시는 거 <웃음> 찍어도 돼요? <웃음> 여기 여기도 표정이 아주 살아있는데요 아말 걸지 말게요 <웃음> 어, 여기는 고마나루라는 곳인데요 고마는 옛말로 곰을 뜻한대요, 곰 그리고 한자로는 웅진이라는 뜻이래요 그렇다보니까 곰이 진짜 많아요 아빠 곰, 엄마 곰, 애기 곰 <웃음> <웃음> <웃음> 좋아요 어, 좋아요 지금 멋있어, 멋있어, 오, 포즈 멋있어요 지금 여기는 공주 한옥마을 공주시 마스코트 고마곰과 공주 안녕 어 약간 개냥이 같다 사람을 이렇게 좋아하나? 진짜 엄청 개냥이다 그 분은 좀 아닌가? 개냥 엄마를 알아보셨어 집사님을 어? 더... 완전 피하는데어 진짜 좀 옛날 느낌 확 난다 저는 이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옛날 느낌 나는 여자친구 앉아가지고 이렇게 얘기도 나누고 아이스크림 하나 빨면서 <웃음> 공주는 또 알밤이 유명하다 보니까 여기 뭐 알밤 다식 만들기 차 그리고 뭐 소품 만들기 책력기 한복 입어보기 우리 같이 찍을래? <웃음> 분들. 여기도 어김없이 곰들이 이렇게 있네요 아 여기서 이제 미끄럼틀 타도 되나봐요 저는 솔직히 어제 오늘 온것 중에서는 여기가 제일 마음에 들어요 여기는 공산성 예전에 백제시대 때 웅진성이라고도 불렸대요 이거는 영세비 비석이죠 비석 예전에 그런 선조들을 기르기 위한 비석 오, 여기 이쁘다. 오, 어, 여기 되게 이뻐요. 여기 계셔 보세요. 예쁘게 나와요. 네, 되게 이쁘게 나와요. 영상이에요. 영상이에요. 오케이. 자, 레디, 레디, 큐. <웃음> <웃음> 자, 레디, 큐. 어, <웃음> <웃음> 좋아요, 좋아요, 어. <웃음> 괜찮은데요? 오! 어. <웃음> 여기가 삼각의 제일 윗부분 야어 여기 괜찮다 자, 포... 치즈... 활 <웃음> 쏘러 왔어요 오른쪽 뼈 그렇지, 팔꿈치가 올라가야 돼요 좋아요, 어우, 엄청 높아요 너무 높아요? 화살이 왔다 갔다 하지 않도록 약간만. 약간만. 네, 좀 아래로 쏘세요. 높아요, 지금? 네. 네좀 더. 조금 됐습니다. 이 정도만. 아래로 하세요. 높아요 아, 그래요? 더 내리셔야 돼요. 더 내. 네. 오! 네, 아. 오! 아니요, <웃음> <웃음> <monastery> 그냥 꺼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 <웃음> 펌팡도르 와우! 와, 신기하다. 엄청 좋아요,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저 지금 후우 불고 있는데 지금? 고기가 되게 부드럽고 괜찮은데 우리가 어제 오늘 먹은 그런 맛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담백하고 건강하고 수면 <웃음> 늘것 같은 맛고기 맛있어요, 드셔보세요 근데 여기 반찬이 되게 잘 나온다 ASMR. 고기가 일단 엄청 부드럽고 소스가 진짜 잘뱉어요 아, 근데 여기에 마늘을 넣으면 딱그 매콤한 매콤한 양좀 알싸한 그런 맛 나고 이 소스가 또 간장 소스 아주 기가 막힙니다. 최고해요 근데 최고예요. 표현이 <웃음> 좋은데요. 자, 열심히 촬영하시는 예 네, 이번 공주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재밌네요 곰돌이가 많아서 너무 귀여워요 아, 곰돌이가 좋았어요? 네. 제일 인상 깊었던 게 곰돌이예요 곰입니다 곰아곰 <웃음> 유진님! 어 열심히 촬영 중이신데 <웃음> 자, 자 어, 이미 제가 올줄 알고 있었죠? <웃음> 네. <웃음> 저는 제일 기억에남는게밥맛걸리가 너무 맛있어서 <웃음> 아, 아직 고다 내는 준비 아 그래요? 밥한 막걸리 한명더 사보고 싶네요 아 막걸리? <웃음> 네저인스타 음. 열심히 하고 계시는 어디가 제일 인상이 봤나요? 저는 일단 어제 갔던 미술관? 그거가 어... 제일 좋았고요 어 미술관 두 표예요 지금 오늘 갔던 한옥마을이 정말 좋았던 거 같아요 아 저도 개인적으로 네뭐 아무거나 하고 싶은 말? 네 마카오 강 네? 아, 네? 마카오가? 마카오 강은 누구예요? <웃음> 마카오 강대통가 <웃음> 누구죠? 누구저 말하는 거예요? 네 어? 저희두분 여기 계셨네요 <웃음> 음식 어땠어요? 음식 음식이 에 담백하고 건강하고 좀 말해야 되지? 음. 간이 좀덜됐지만 탁한 음식이라는 느낌 맞아 맞아 맞아 또 밤이 많아요 아, 밤, 정이 밤, 많다? 밤, 어 아, 양이 진짜 많더라고요. 밤, 밤, 밤. 아, 밤이 많다고? 아, 정이 <웃음> 많은 게 아니라 밤이 <웃음> 많다고. 저적어버겠군곧전잘 <웃음> <웃음> <정은 모르겠고. 웃음> <웃음> 되는 것 같아요, 자연은. 자연 친화적이다, 쌤드요어 아, 네, 저 유튜버예요. 구독, 좋아요왜요 <웃음> 저희 마카오건 님과 함께 하는 저희 여기 마곡산데요 저는 모델 진율이라고 합니다. 마스크 써서 잘 모르시겠지만 아무튼 저는 진율이에요. 네 이렇게 생겼는데 모델이에요. <웃음> 뭐라고요? 뭐 한다고요? 그래서 뭐 하죠서? 그냥 요거 해도 될것 같아요. 요거를 한다고요? 요거 아이 요거 써도 돼요. <웃음> 네. 뿅.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다려 주세요. 네, 저 어. 봉주는 되게 처음 와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우리나라의 정치도 많이 있고 그리고 맛있는 게 진짜 많았어요. 저는 전라도 음식 맛있다 맞아. 이런 건줄 알았는데 여기 네네. 충남 음식도 되게 맛있다는 것도 알았고 어떤 어, 게 제일 맛있었어요? 한파이! 한파이! 진짜 오. 저... 저희 한 박스씩 썼어요. 너무 네, 맛있어 그러니까 네. 봤어요. 네. 빵순이어가지고 네. <웃음> 너무 맛있었어요. 저는, 저는 어, 뭐 모델 일을 어. 하고 있는데요. 아이디는 여기 자아 오케이 아, 자박! 저도 인스타 저도 <웃음> 아이디 자아 홍보해주세요. 네. 마카오, 마카오 가게 님. 아닌 마카오 권님. 네. 어잘 되셨으면 좋어 파이팅. 아, 감사합니다. <웃음>